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한국선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히르키의 정부가 2월 발생한 대지진 피해에도 한국전력공사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히르키의 정부가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도 한전과의 원전 프로젝트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한국선재가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로 과거에 신고리 원전용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수주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국선재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덕양산업이고 고가는 11%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서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양산업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차량 음주운전 방지시스템 특허를 취득한 바가 있고 이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주요 경제 목표로 삼고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한인과학자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네요.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항공우주청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우주항공 밸류체인의 대표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최근 정부가 우주개발진흥을 위해서 8,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주항공 관련주 일정도 참고하세요. 다음 코스모 화학입니다. 오늘 국가는 4%네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에 예정대로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수출 금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코스모 화학이 에코프로비엠과 황산코발트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삼보모터스입니다. 경제사절단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5%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삼보모터스도 방미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전일에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고, 참여 기업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경제사절단 기업명과 산업 분야, 그리고 관련 테마까지 재정리한 표입니다. 정리에 참고하세요. 삼보모터스는 수주 확정과 해외 업체와의 입찰 참여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은 인수 관련으로 지라시올랐 왔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키움 자산운용이 신성장 동력으로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험사 중에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KDB생명, ABL생명, 매트라이프생명 및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인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다음 신송홀딩스와 윙이푸드입니다. 사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신송홀딩스 고가는 10%, 윙이푸드는 고가 2%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와중에도 세계 주요 곡물 공급국인 우크라이나의 해상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외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크라 곡물수출협정 중단위기를 넘겼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내용 참고하세요. 다음 삼성제약입니다. 전세계 치료제가 없는 최장암치료제의 식약처 품목 허가신청을 위해서 추가 논문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삼성제약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2%입니다. 삼성제약 최근 3월에 최장암 관련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ABL바이오입니다. 완전관해 이슈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ABL바이오가 면역항암제 동물 실험에서 완전관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완전관해는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뜻하고, 호재로 인식됩니다. 암기하세요. 다음, 데모입니다. 오늘 고가는 3%네요.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 평화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데모는 굴삭기 관련주이고 재건 관련주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대성산업입니다. 정부가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과 가스 민영화 이슈로 GSE, 대성에너지 외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대성산업은 오늘 고가 2%네요. 대성산업은 해외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은 미국 상무부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에 대한 우회 수출 예비 판정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철강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다음, 위메이드입니다. 역시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세비게임스그룹은 게임 산업에 50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나인6 6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위메이드는 이번 대회 참여를 포함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우디와 중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하고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4월 2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